10월 6일에 방송된 황금가면 99회에서는 서유라가 차화영을 차로 들이받으려는 살인 시도를 했고 때마침 이를 발견한 홍진우가 차화영을 밀어내고 자신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차화영은 유대선과 박상도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며 유수연에게 sa그룹 회장 자리는 자기 것이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다급하게 나타난 홍진우는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 차화영은 깜짝 놀랐는데요. 과거 유수연은 고미숙에게 지금 차화영 측근은 김이사 하나에요. 두 사람 통화하는 걸 김이사 비서 가 들었는데 고 회장님 이야기가 나왔대요 라고 알렸습니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한 고대철 에게 유수연은 차화영이 김이사 에게 약점을 알아내라 했을 거라며 그 약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김이사 비서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보려고 해요. 고 회장님한테 거래 장부가 있다고 요 라며 판을 짰습니다. 짜놓은 계획대로 가짜 거래 장부를 빼돌린 차화영 을본 고미숙은 미소지으며 이를 유수연에게 알렸습니다. 분노한 차화영은 유수연에게 소리를 질렀고 고미숙이 나타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화영 당신 작백 다 듣고 있었는데 진태양난 3연초가 회장님 간방에서 취임식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간방에서는 고고한 여왕님 취급 을 해줄지 모르겠다 라며 나가버렸습니다. 김실장은 유수연에게 무기징역만 받지 않게 해달라며 차화영이 지시했던 더러운 일들을 해줄 때마다 적어둔 일지 유대성 사망과 관련한 비밀유지각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수연은 김실장에게 모든 것을 검찰에게 이야기하라고 답했습니다. 차화영 잡백 동영상을 보던 강동하는 고미숙에게 이제야 차화영이 제대로 죄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모두 들은 그는 이제 복수는 끝난 것 같네요. 이제 산책도 하고 몸좀 풀어보려고요 라고 말했고 고미숙은 유수연이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강동하는 유수연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수연씨 아버지 억울함 이제라도 풀어드려 다행이에요. 잘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실에서 명패를 바라보던 강동하는 자신을 찾은 홍진우에게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홍진우는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죄가 있는데 아들인 제가 sa그룹에 남아있는 건 임직원에게도 못할 짓이에요. sa그룹 이미지가 범죄자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여러모로 맞아요. 라며 홍진아와 합의 이혼서를 건넸 습니다. 홍진아는 원하지 않을 텐데 왜 주냐고 묻는 강동아에게 그는 겪어봐서 더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진아 정상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강동아 회장뿐 아니라 진아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진아를 위해서도 이 선택이 맞아요 아버지와는 상이 끝난 겁니다 걱정 말고 진행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홍진우는 강동 아에게 마지막으로 수연이 잘 부탁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무리 원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인연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스쳐가는 인연이었겠죠 하지만 멀어지려고 떼어내려고 애써도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도 있다고 생각해요 운명 같은 거 겠죠 힘내요 라고 응원했습니다. 유수연을 만난 홍진우는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상하지 그렇게 원하던 자리였고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후련하더라고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구나 어머니한테 잘난 아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홍서준 졸업식 때마다 멋있게 차려입고 가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밝힌 홍진우는 서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살려고 당신을 담은 내 마음 다 비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담 갖지 않았으면 해 그냥 서준이 아빠로서만 대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아 깨어나던 날 병원에 갔다가 유수연을 봤다고 말한 홍진우는 매일같이 강동아 병실을 찾던 당신이 정작 깼다는 데 돌아서 나가더라고 수연이는 자기가 욕심낼 수 있고 갖고 싶은 자기 마음을 걷어 들일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구나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수연에게 그러니까 당신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일 어머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으실 거야 장인어른 일 정말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신으로 숨을 쉴수 없다며 술을 마시는 차화영에게 홍진우는 저는 어머니 존경했었어요 아버지 아프셔서 얼굴도 제대로 볼수 없을 때도 어머니는 제 곁에 있으셨고 위태로운 집안을 일으키셨잖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정답이고 따르면 될줄 알았다 말한 홍진우는 그가 유대성 을 살해했을 때 세상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차화영에게 내일 가셔서 전부 인정하세요. 부정하신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다 정리하고 멀리봐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차화영은 그입 닥치지 못하겠니 완벽하고 흠없던 내 세상을 흠집낸 게 너다. 내 아들 홍진우 바로 너야 유수연 이랑 결혼만 안했어도 그 천박한 계집에 이집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어 라며 홍진 우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차화영은 네가내 뒤통수만 치지 않았어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내일 검찰에 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일은 없겠지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선태는 원망은 자신에게만 하라며 차화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홍선태는 다내 잘못이야 미안해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놔 라고 말했지만 차화영 은 이제 와서 이런들 다 소용없다고 외면했습니다. 한편 서유라는 강동아를 끝낼 기회를 놓쳤다며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차화영에게 우리 아빠가 살아 계 셨더라고요. 20년을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있다 나왔는데 한 달도 세상을 제대로 못보고 딸인 내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돌아가셨는데 차화영 당신은 아직도 멀쩡하게 내 전화를 받고 있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이건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다 인정하고 죄값 받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라는 서유라에게 차화영 은 합당한 돈을 주고 모란 재화 특허를 샀을 뿐이라며 박상도가 사기꾼이라고 그를 자극했습니다. 유수연도 아닌 네가 날 탓하는 건 웃기다며 남 탓하는 건 부녀가 똑같다고 전화를 끄는 차화영의 서유라는 소리를 지르며 분노했습니다. 다음날 서유라는 유수연을 찾아 미안해. 내 오해로 너희 가족 벼랑 끝으로 뭔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용서하지 마. 그리고 고마워. 차화영 네가 결국 해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차화영 죄를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했다는 유수연의 그는 너는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거야 축하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네가 갈 길과 내가 갈 길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잘 지내 라며 의미심장 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유수연은 홍진우에게 전화해 어디냐 물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이라는 홍진우에게 그는 서유라 가 왔었다며 조심하라고 전했습니다. 홍진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차 화영에게 거칠게 다가오는 서유라 차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홍진우는 휴대전화를 던지고 차화영을 밀치고는 서유라의 차를 응시하며 자신이 차화영 대신 사고에 직면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99회는 마무리됩니다. 다음화는 예고에서는 마지막 회로 차화영은 홍선태에게 내가 제일 싫은 게 동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도 끝까지 날 몰라요? 라고 묻습니다. 강동하는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고 유수연은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며 사무실의 짐을 정리하며 나옵니다. 이에 고대철은 정말 안 보고 갈거예요 라고 묻는데요. 아마도 강동아를 보지 않고 떠날 건지 아쉬워하며 묻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강동아는 sa그룹 회장직도 다 내려놓고 가방을 챙겨 미국으로 떠나려 합니다. 이에 고미숙은 왜 갑자기 간대 는 거야 라며 말리고 싶어하고 노영진은 동아조카 오늘 미국 간대 라며 유수연에게 말해줍니다.